평택 지역문화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평택문화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택형 문화정책 방향 재정립과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위한 토론의 자리입니다. 평택문화원, 평택민예총, 평택예총 등 문화재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평택형 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평택을 규정된 정책을 통해서 육성된 문화로 글로벌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 그 글로벌과 로컬에 관련된 목표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평택의 문화는 평택 주민들과 함께 소통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라 입을 모았습니다. 뭐, 콘텐츠가 아무리 훌륭해도 전략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어, 빛을 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역문화 기관과 주민들 등 다양한 주체들의 소통을 통한 그 양방향식 그 지역이나 지을 위한 그 계획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토론자들은 다문화가족, 글로벌 시대를 따라가기만 하면 평택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예술을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택시민을 위한 예술이 되어야 되고 평택시의 위한 예술 속에 그들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평택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고 고유 민속문화를 지키고 있는 전통의 도시임을 강조하며 평택의 문화정책은 조금만 신경쓰면 전국에 평택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NB경기채널 조종호입니다.